그 REM이라는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건데, 네. 이거는 우리가 꿈을 꿀때 하는거래요. 아, 네. 그리고 그 뭐냐, 피지 사이 사이클로 그 심리학자가 네. 말했는데 강아지는 아마도 그 뭐냐 REM을 하는 동안, 그아아그 네. 아, 아, 꿈을 꾸는 동안 그 아리엠을 한대요 아리엠이라는 활동을 강아지들은 네. 그리고 그녀 또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강아지가 네.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동안 강아지가 강아지가 꿈을 꾸는 동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걔네 그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가, 꿈에서도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 네. 활동이 이제 바깥까지, 이렇게 몸, 신체까지 이렇게 활동을 한대요. 이렇게 음. 꿈을 꾸면서도. 네. 그들의 다리는 그, 이렇게 달리는 이렇게 모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. 음. 그래서 강아지가 이 눈은 감고 있는데 달리면 그거는 꿈을 꾸면서. 네. 와, 신기하네요. 그래서 개꿈에 관한 이야기였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